야, 아이고, 날씨 었다 어, 이거 막창 나겠다. 아이고, 깠다 야, 야, 오잖 아이, 좋다. 라 어, 갔다. 오 좋다. 오, 나이스. 오, 야, 나이스요 야 야, 야, 야, 야, 야, 요 야, 야, 야, 야, 야, 보더라. 아. 아이고, 괜찮아. 기다 나이스. 아이고야, 이거 모르겠다. 아이고야. 맞네. 아니, 왜 칠한 말이. 아이고야, 와다 좋다, 맞았다 페이드 좋다 좋다 오, 좋아 좋다, 왼쪽인데 이야, 너무 좋다 아, 왼쪽 와, 나이스 너무 왼쪽 맞네 지금 봤어 응. 아이고, 오, 좋다, 좋다, 좋다. 아이고야 아이고 똑같다 아이고야 아이고 파드 아이고 니 뭐가 풀겠다 이거 아, 공이좀 그러니까 티를 놓고 치면 와! 기다 미리 옆으아이쪽이네 당길 줄 알고 예상하고 오른쪽 갔네. 자. 저. 이렇게 말려? 아. 됐다 됐다, 됐다. 자, 로드맞리올라 가자. 자. 아너 말리지? 야, 너네 오오 <웃음> <웃음> <웃음> 그 <그래서 웃음> 공이 <웃음> 내놓았대